저는 내관리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사에서는 자동차의 실내 조명이 기능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조명은 이제 단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용도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실용과 감성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일명 식빵등이라 불리는 트렁크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차의 트렁크에도 식빵등 등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 광고가 아니란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동투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식빵 등 이런 이름은 레이 차량의 트렁크 테두리에 면 발광 LED를 둘러서 등을 켰을 때 흡사 그 모양이 식빵의 단면과 같은 모양이 연출되기 때문에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구매를 했어. 바로 이 제품인데 이렇게 DIY 키트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 내용물을 보면 가장 먼저 실리콘 재질의 LED 라이트가 있고 전선 연결 커넥팅 스카치 락,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플라스틱 리무버 그리고 니트릴 장갑까지 골고루 들어있네. LED 라이트의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와 웜 화이트 두 종류가 있었고 나는 조금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웜 화이트로 선택을 했어. LED 라이트의 길이는 개인의 차량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원하는 사이즈로 주문이 가능해서 여기 중간부터 위쪽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둘레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나는 여기 아랫부분은 짐을 올리고 내릴 때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반대쪽까지만 설치를 하려고 해. 이 차의 경우는 여기 천장에 트렁크 등의 전원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배선의 길이가 조금 길어야 하는데 사이즈에 맞게끔 길게 돼 있고 또배선의 중간에는 휴즈가 달려있어서 안전에도 신경을 쓴것 같아. 이제 설치를 해볼까? 일단 안전하게 트렁크 등의 전원을 차단해야 하니까 트렁크가 잠긴 것으로 인식하게끔 여기 힌지가 걸린 부분을 위로 제껴서 트렁크 등 전원을 차단하고 천장의 트렁크 등의 플라스틱 커버를 벗기고 안쪽에 나사 두 개를 풀고 등을 아래로 당겨 빼낸 다음 등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빼내고 배선을 살펴보면 세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 플러스와 검정색 마이너스 선에 연결이 되면 등이 상시로 켜져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트렁크가 열릴 때만 켜질수 있도록 흰색과 노란색 선을 연결해줄 거야. 다음 흰색과 노란색 배선의 중앙 부분의 피복을 니퍼로 살짝 벗겨내주고 스카치락을 벗긴 배선에 연결해주고 트렁크 등이 있는 부분에 웨더 스트립을 당겨 분리를 하고 천정 커버의 안쪽으로 LED 라이트의 배선 커넥터를 밀어넣어 안쪽으로 빼내고 빨간색 배선을 흰색 배선과 또 검정색 배선을 노란색 배선에 연결해주면 되고 트렁크 등을 다시 원래대로 끼워 조립을 해주고 배선을 LED 라이트가 시작되는 곳까지 웨더 스트립을 분리해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이제 실리콘 LED 라이트를 웨더 스트립의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으면서 반대쪽까지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야. 트렁크락을 해제하고 LED 라이트가 켜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 오우 잘 들어오네. 그럼 어두운 곳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 개인적으로 무척 만족스럽고 왜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지 알것 같은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조명이 이젠 감성을 자극하고 안락함과 쾌적함까지 때로는 심신의 피곤함까지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배선 작업은 안전과도 연결되는 것이라 혹시라도 염려가 되신다면 가까운 시공점에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빨일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티뷰.